피해 규모와 과거 지급액에 따라 받는 금액은 차이가 날수 있다. 인수위는 민주당이 약속했던 한 곳당 300만원씩 보다 많은 액수를 지급하겠다. 일부 소상공인은 1 천만원 이상 지원받을 수도 있다. 고했다. 특고, 택시기사 등의 50만, 150만원, 저소득층엔 소비쿠폰, 현금성 손실지원뿐 아니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한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이 카드저축은행 등이금융권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1금융권 은행 대출로 전환하고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상환이 어려운 빚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 정리하는 채무제조정도 시행할 예정이다. 과거 피해액에 대한 손실보상은 물론 앞으로 코로나19로 발생할 피해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손실보상법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올리고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소득감...